여기 <목소리> 보시면 이쪽으로 네, 네. 이렇게 네. 스테플러라고 스테플러, 네, 네. 네, 네. 네. 스테플러라고 네, 네. 있는데 네. 네. 아, 네. 네. 아, 네. 네. 네 딱지나 로봇도 억지로 뛰지 마시고 네. 네. 네. 끌어주세요, 선요 아, 칼라 있으세요? 예, 네. 집에? 집에 있어요. 흥분하거나 다치지 않지 조심해 주세요. 네, 집에 가면 이렇게 텐데 없어야 단 따로 약이나 이런건 없어요? 없어요. 주사로 다 놔서 2주 동안 작용하는 약이고 네. 다치를 해놨으니까 네. 일단은 무리치료 그 날짜 확인하셔가지고 네. 그 날짜에 맞춰서 오시고 네. 칼라 절대 벗기 지마세요 제일 네, 네. 큰 사고가 칼라 벗어서 이거 뚜겨내는이에요 <웃음> 그리고 두 번째 사고가 높은데 올라갔다가 떨어지요 네. 그래서 강아지 2단 다쳐어가지고 반대쪽까지 안다 <웃음> 지우시 <웃음> <다 웃음> 또 여쭤볼 게있네네